금색 팽니 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창작한 스피더 골드라는 팽니를 가져왔습니다. 자 그럼 접는걸 시작해볼게요. 준비물은 프레임 전개형 다음에 코어 이 코어는 코어 배식형 일반 배식형 그 다음에 어퍼그립 이거 코어 배식형 여 위에서 다음 이거는 여 위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럼 자, 바로 접는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색종이 안에 코어 배식형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던 이 부분들을 전부 안으로 넣어주세요. 이 겉에 있는 것도. 다음엔, 이 가운데 이 부분 있죠? 이맨 끝에 이 꼭지점과 여기가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위에 이 부분,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. 그럼 이 사이에 틈이 있죠?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 부분이 여기 가운데에 만나도록 이 틈새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는 이 틈새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옆 곡진 점과 가운데가 만나게 접어주세요. 그럼 우선 한쪽은 완성이고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 꼭지점이 여기에 만나도록 틈새로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. 다음에는 요 밑에 노란색 위에 이 틈새가 있습니다. 여기 틈새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되는데요. 이 면이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까 틈새로 했던 거와 같이 이것도 틈새로 넣어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. 자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나온 이 뿔을 여기와 여기 이 부분에 반으로 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올려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은, 여기, 이제 이 부분을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 부분도 올려서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올려서 접어주세요 아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이 부분을 이 면이 여기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접고 나서 여 틈으로 여길 올려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다 접으면은 여기 코어에다가 어퍼 그립을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또여기이 부분을 조금만 해서 접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